지금 3시인데. 오빠가 어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했는데4시가에나다가야되제 먹다가 이제 가 먹다가 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먹 너무 먹다가 먹다가 먹다 아니 그건 조데가 먹다가 먹요가 먹다가 그 후라이 다 정도 다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다가 먹다가 먹다 화상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샤브샤브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조심히 한번 요리 키키 해보겠습니다. 키키와 요리. 오나름 리본으로 뭘 하고 있는 요 보이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확인이 안 되네. 괜찮다. 이럴 때 점수 한번 따야죠 저기 뭐. 저희 거실인데 뭉치가 있네 진짜 잠을 자고싶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동거하셔서 코를 고는지 코를 고라도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지를 꼭 다시 한번 후회 마음이 조금 나줄까봐 그렇게 남자들한테 좋다는 거는 엄청 좋아해 김치 크림, 볶음밥, 니노라니 you know 요리 할게요 조금 더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빠가 매콤한거 좋아하거든요 헐레전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새벽 3시라는걸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고 있다? 코골이에 깨서? 이러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밥을 먹여서 보낸다 이게 바로 그 혼자 방법에나 오늘 우리 려 비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기. 혼자 노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도 되고 얼마나 좋아.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그냥 미쳤다. 내 생각에는 이거를 볶음밥을로 드는데 밥 위에다 뿌려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한잔 72시간 됐거든요? 이렇게 느려진 밥을 아주 감쪽같이 덮어볼 겁니다. 음~~, 음 오빠, 왜안 일어나냐? 이제 깨워볼게. 오빠, 일 3시 반인데, 3시 4시에 나가야 는거알다시에 공원 만나면 돼. 아, 5시까지 회사 가면 돼? 4시에 깨워줄게. 아니, <놀람> 글 <많이 놀람> 오빠가 지금 3시 반인데, 4시 50분에 나갈 거래. 한 아, 5, 4시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조금 잡아볼게요아 미쳤어 제가 잠에 들어가지고 <웃음> 오빠 진짜 이걸 먹고 갔어요 <웃음> 어떡해 이 맛있는 건 제가 먹어야겠네요 아 진짜 어, 진짜 미안해.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야 <웃음> 아, 오빠 내가 오빠 먹까지 먹어볼게. 아마 맛 없을 수도 있어 오빠. <웃음> 아, 오빠 <오마> 미안해. 맛있어. <웃음> 음. <웬만하냐>. 음. <웃음> 맛나는가? 오빠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 할게. 我不 h 찬밥에 김치 그치만 편이는 작은 행복을 아는 남자입니다 성금후원 국민의원 끼끼끼끼끼끼 남편의 끼